채널입니다. <웃음> 오늘 아, 오늘은 그채널이 그, 그 영상 찍는 요거 카메라 기능 중에 프로 프로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그걸로 찍어 보는데 음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는 이천널을잘 몰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웃음> 한번 해봅시다. 아, 오늘은, 그, 저기, 13일, 아, 12월 13일, 그 음력으로는 11월 20일, 경자일이에요. 요일로 화요일이고, 지금 대설주의 보고 내렸죠? 서울 경기 해가지고, 어, 이때 오후부터 눈이 많이 올고다 하면서, 저 북극권에서 영하 40도의 그찬 기운이 한반도를 급습한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어, 조심 드라고 보내시고 오늘 얘기는 어, 윤회, 어, 윤회와 AI 또 인연과 알고리즘 좀 단어가 좀 신식이죠? 어, 신식이에요. <웃음> 아, 문득, 아, 천일이 언젠가 윤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윤회의 그 법칙, 오늘은 그 윤회의 그 법칙에 대해서, 어? 윤회의 법칙, 그 인과관계, 그거를 조금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아,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특히 교회 뭐 댕기거나 무신론자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이, 아예 이 영상에 접근할 자기가 별로 없을 테고 그나마 윤회를 믿고 그 인과관계 요거를 좀 믿는 사람들은 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 저기 많이 봤던 드라마, 그 두께비, 또 신과 함께, 응? 두께비랑 영화, 신과 함께. 거기에도 보면은 기본 베이스로 그 윤회, 윤회를 하면서 서로 간에 내 현실에 그 같이 엮여있는 인간들, 그 인연들, 그러한 것들이 전생에 살아온 어느 때의 전생과 그 인연들이 엮여져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응? 드라마 두깨비나그신과 함께 그 내용에서 기억나죠? 응? 공유가 그 누구요? 두깨비 신부 걔랑도 뭐예요? 전생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줬고 또 거기에 저승사자 어? 저승 저승기로 나오는 개, 개 같은 경우도 전생에 자기 마누라랑 그런 왕비 왕과 왕비 사이에서 현생에 그 저승사자와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 생에는 다시 그저뭐야요 그 연예인 뭐 배우랑 그 매니저의 뭐예요. 그런 식으로 엮여지는, 그렇게 세 번의 그 턴을 두고, 그런 식으로, 아, 어, 드라마를 풀어 나갔어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죠. 그 염라대왕, <웃음> 그 이정재인가요? 이정재로 나오는 그 염라대왕. 염라대왕은 결국은 누구였었어요? 어? 아, 저, 저승, 차사. 차사의 그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 응? 저승 삼사자 중에 그다음에 그 여자 여자의 누구요 여자의 그 저승사자나 그 삼사자 중에 하나 나오는 애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차사한테 죽임을 당하는 전생에 그런 또 그러게 나오고 현생에서 그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는 저승의 삼사자로 같이 엮여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다. 현생 자기 현재에 있어서 만나서 어울려 살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 주변 인생들이 나와는 전혀 무관하지 가 않다는 거예요 전생 어느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거기서 알수 있었던 것도 뭐가 있었어요 응? 우리 얘기해 봐요 뭐가 있었어 <웃음> 잘 살아야지 <웃음>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현생이 악연을 안 져요 악연으로 안 만나 응? 악연 우리가 오스갯설를 그런 거 있죠 부부간에 응? 부부간에 막 티카티카하고 쌈박질을 해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생에 너한테 내가 무슨 제가 해서 현생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어? 네. 또한 그 불교의 천일이 그 얘기가 정확히 맞나는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천일이 어릴 적 배웠던 기억으로는 아 부부의 인연은 5 0 0만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가 된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천일이 들은 기억으로는 500만 겁이라는 그러한 세월은 어느 세월이냐 하면 큰 집채만한 바위 이거를 치맛자락으로 쓸어서 다 닳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 자 뻥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죠? <웃음> 아니 그 사포로 갈아도 안갈 그게 언제 갈지 모르는데 치맛자락으로 쓸어서 그게 언제 그 바위가 닳아 닳기는 응? 우리 그큰 고인돌이나 큰 바위 있잖아요. 그럼 자연풍화적 비바람 맞고 막 이렇게 자연풍화적 돼도 몇천 년 지나도 그냥 그 있는데 바위가. <웃음> 하여튼 뻥은 뻥인데 여하튼 그 정도의 긴 시간 근 세월 그게 있어야 비로소 부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고 그 얘기 뜻인 즉슨 부부의 인연은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것도 불교에 나오는 얘기예요불가에 어? 옷깃만 스쳐 우리 지나가다가 옷깃이 싹 스쳤어 옷깃이싹 그것도 인연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인연을 되게 강조하고 되게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풀었어요 부부의 인연 500만 겁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 살은 세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연 500만 겁의 인연 옷깃을 500만 원으 스쳐 그 여러분들 누구랑 다음 생에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앉아 가지고 옷깃을 계속 한 500만 겁 아니 오, 500만 겁이라니까 그 정도 세월 동안 한번, 한번 스쳐 봐요 다음 생에 부부가 되겠지 어.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자 보세요. 어? 천일이 지금 요 주로 나열해준 요 얘기들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열을 해준 거예요. 응? 뭐냐? 천일이 유네와 AI, 인연과 알고리즘, 응? 알고리즘 그 얘기를. 해. 그 얘기 뭐냐?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날 때어 물론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지고 낸 다음 생에 윤회를, 윤회를 못 하면 말짱, 두루묵 응? 그건 꽝이야 이제.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뭐냐 AI와 AI와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현생에 현생에서 인연 짓고 막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대충 인연 여러가지가 있어요. 다퉁 털어서 그 인연들이 결국은 어떡하냐면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져요 이져, 그게 이어져 천일은 그 옛날에 아 천일과 전생의 인연이었던 사람들을 몇번 봤어요 몇번 봤고 그전생에 어떤 인연이든 알았어요 근데 그걸 천일이 알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보여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보였어요 보, 보이고 알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일부러 보고 싶다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내가 돼야 되고 그만한 노력, 도력, 노력이 돼야지 보여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자 우리가 에자 부부가 있어 살다가 살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서로 어, 자기 당신 말이야 다음 생에도 나랑 살 거야. 아, 미쳤어. <웃음> 아, 징그러질것겠구만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거의 안 만나져요. 거의 안 만나져. 근데, 자기 당신 나랑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까? 그래서, 그래,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았어. 우리 다음 생에 또 살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또 이루어질 확률이 많아요. 물론 꼭 부부는 아니야꼭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닌데 부모자식들간 아니면 친구,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그게 다음 생에 표출이 돼요. 반면 아우 왼수 야 꿈에서라도 너를 볼까 두렵다 싫다 이러면 거의 안 만나요 거의 안 만나 그러면 안 만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연이 정리가 되면 안 만나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악으로 남잖아요 악연 악으로 남아 어? 서로 원수로 진짜 진짜 원수로 남아 그러면 다음 생에 어떻게 또 만나요 만나자 결론 다음 생에 그래서 AI와의 알고리즘이라고 한 거예요 어? 그게 다음 생에 아저 인간 진짜 뭐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진짜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싶단 말이야 그러려고 하면, 그, 만약에 A라는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A라는 남, 남편이 됐든, 마누라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선후배가 됐든, 누가 됐든, 진짜 보이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안 보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현생에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 그 한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있다 한들, 어 저 죽일놈, 저 살릴놈,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것은 그 알고리즘과 그런 걸 통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어떻게든 엮여요. 왜? 못 풀었기 때문에. 음? 아, 남자하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미, 미움, 미움과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내내 내가 갖고 있고 그대로 헤어졌고 그대로 죽어버렸고 그럼 다음 생에또 어떤 형태로든지 엮여요 엮여요 그게 그렇게 타고 들어 당기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게 답다 해줬어요 누군가를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인연을 짓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그 상대방과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이현생을 마감을 하고 죽으면 그럴 확률이 거의 80-90%예요 그게 1번 두번째 저 사람과는 아무런 인연도 안짓고 싶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다음 생에는 무관하게 옷 진짜로 웃기만 스쳐서 흘러가는 그런 인연이 돼요. 그게 두 번. 세 번째. 아저 왼수 같은 거. 어? 꿈에서조차 보기도 싫어. 내가 너랑 현생에 내뭔 전생에 뭔자가 해서 너랑 엮였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끝내가다가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농담하고, 그 주고받는 이야기, 대화 속에 그 답은 다 있어요. 응?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띄었어. 어디 가나 소식도 몰라. 받을 방법도 없어.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그래 내가 전생에 너한테 돈을 띄어 먹었나 보다 응? 하고 포기한단 말이지 그게 말은 뭐야 그게 맞거든 전생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을 끼친 거 맞거든 응? 그게 맞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혀. 응? 막 괴롭혀. 그 또한 뭐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전생에 그만큼 괴롭히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거 받는 거야. 그거 풀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박질을 해. 그럼 어떻게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생에까지. 근데 내가 괴롭힘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 괴롭힘을 받으니까 아막 이래가지고 그냥 비명만 듣고 세상이 끝났다. 그것도 또 이어지는 거 그럼 그 다음 생도 내가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괴롭힘을 내가 받을 때 아야 내가 그래 너한테 내 전생에 내가 많은 괴롭히고 많이 괴롭히고 너한테 많이 힘든걸 줬나 보다 미안해 내가 아 그러니까 괴롭힘 받는 건 나지만 내가 미안해 아유 내가 잘못했다 그래 용서해 나오 이런식으로 되면 뭐해 거기서 풀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거기서 풀어지는 거야 어 응? 풀어지면 그 다음 생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는 거예요 아시죠 저기 그 전생 얘기를 전일이 몇번 전일 걸 얘기를 해주면 전일은 오느방송에도한번 어,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분에도 그 옛날에 선비였다는 거 선비 또한 가지 선비였다는 거또 하나는 선비는 선비인데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외소한 힘없는 선비였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 또한 번은 큰 어떤 그우리큰 장군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전장에서 열심히, 응? 싸우는, 그러한, 장수였다는 거. 응? 또, 한 번은, 어떤 나름대로 뭐, 조종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그런 데서 하여간, 그, 이, 뭐, 이렇게, 알력이 있는, 뭐, 그런 그런 것도 봤어요. 응? 그게 있어요. 아,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현생에 남자였으니까 전생에도 계속 남자였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항상 뒤바뀌어요. 바뀌어. 대신 천일 같은 경우는 여자였던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여자였던 경우. 다 남자. 어? 뭐 선비나 군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봤어요. 지금 현생의 그 이제 천일 주변에 오고 가는 많은 인연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있고 왔다간 인연들이 있고 그게 전생과 무관한 전혀 생판 아닌 그렇게 이어지는 인연은 거의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선과 악이 테두리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온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돌을 열심히 닦고 업장 수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나중에 다음 세상, 다음 윤회 때에 좋은 이냐, 좋은 이냐, 그럼 만나려고 하면 <웃음> 우리 그저기 또. 아, 요, 요게 말이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드라마 보다 보면은, 아, 저번에 그뭐요 그, 저그 그, 그, 그, 드라마 좀 까먹었는데, 씨. 뭐 즐거운 인생인가, 지랄인가. 제주도 배경으로 해서 고두심이 나오고, 이병헌이 나오고 하는 그 드라마. 거기에서 이병헌이가 지엄마, 아, 김혜자. 김혜자랑 같이 마지막 한라산 올라갔다 오면서, 김혜자 대사가 그거 했었어요. 그, 이병헌이가 지엄마인데, 이병헌이 엄마가 김혜자로 나왔어요 암으로 죽어 가는데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재밌고 좋았던 때가 어느 때야 그랬더니 지 김혜자가 이병헌이었데 그래요 자기 아들이랑 손잡고 한라산 올라가서 그게 제일 행복했다고 그리고 아그 이병헌이가 처음에 개막날에 나오면서 지 엄마한테 우리 다시 그 남생에또 만날까? 하고 얘기했더니 김혜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절레절레 흔들어 응? 싫다고 <웃음> 그게 이제 그 김혜자 암 걸려 가지고 그 마지막 여행 떠나는 중에 처음에 그럴 때 싫다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마지막에 아, 한라산 여행을 마치는 부분이었나 어디선가 다시 이병건이가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 다음 생에도 엄마 이렇게 또 만날까? 그랬더니 그때는 김혜자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푸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안 풀었으면 응? 거기서 안 풀었으면 다음 생에 또 악연으로 만나요 악연 부모 자식 시간에도 악연이라니까 근데 거기서 이병헌이랑 김혜자는 풀었단 말이지. 풀었어요. 서로. 일방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푸는 거예요. 응?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악연이 다음에는 수년. 수년. 응? 좋은 인연을 바뀐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 이제 김혜자랑 이병아리가 다음 생에 만난다. 그때는 어떻게 해? 똑같은 그, 이 김혜자가 엄마고, 이병헌이가 아들이라고 등장 그렇게밖에 설정을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어? 똑똑한 엄마와 잘난 아들. 그렇게 행복하게 효도하고 그렇게 살겠죠. 바로 이게 윤회의 법칙이에요. 윤회의 법칙. 응? 우리가 정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룰에 의해서 돌아가나 바로 이, 룰, 이 룰이에요 알고리즘 그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댓글 다세요 해줄게 여기까지 눈비 온다니까 조심하고 내일 서울은 영하 1 0도야 영하 10도면 최, 저 체감은 나 20도 될게요 15대 20도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